아기는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다 세상에 나와 새롭게 만난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면서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아기는 같은 자리에서 24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아기를 위한 코자 사이언스 먹은 것을 개원하지 않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엄마 품처럼 편안하게 받쳐주고 엉덩이와 다리가 편한 인체공학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머리도 그 모양에 따라 동그랗게 감싸줍니다 생활방수 기능 속커버로 오염물의 내부 흡수를 막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쉬워 거실에서도 방에서도 부엌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아기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아기를 위한 오강의 코튼 소재 저탄성 고밀도의 코지폼이 엄마 뱃속처럼 편안하게 아기의 24시간을 책임집니다. 땀과 열이 많은 아기를 위한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아기는 포근하게 잠이 듭니다. 아기의 수면은 곧 아 기의 성장 입니다. 의리 하 기를 위한 코자 사이언스.